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편안하게 DD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실전 옵션의 램프 요정입니다. 전일 양옵션은 2 7 5행사가를 교차하고 콜옵션이 지지받고 상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프리미엄 증가 감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2 7 7행사가에서 어 교차 지점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3.8정도가 됩니다. 3.8정도가 됩니다. 그 계산은 어, 277 양합이 현재 양합이 7.64이므로 어, 7.64의 2분의 1값인 3.81정도가 이제 어, 교차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3.81을 음, 서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은 어, 지난 어, 전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어, 저항을 받았고 어제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의 자연적인 감소 현상으로 봤을 때 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조금 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푸드옵션도 어,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어, 프리미엄 감소 변화로 한다그러면 푸드옵션은 여기서 이쯤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은콜옵션의저항구간이 어, 맞지 를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7행사가에서 부딪혀서 280행사가까지 할지를 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 가기 힘든 상황이 됐고, 되, 되었습니다. 어, 푸드옵션 프리미엄 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푸드옵션 프리미엄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상방으로 가는 것보다 하방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어 교차를 바로 앞두고 교차를 하지 못하고 다시 275 행사가 쪽으로 가는 진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 행사가를 지켜보시면은 275 행사가에서의 그 교차값은 2, 3, 여기서 보시면은 7.7, 7.8, 7.8의 2분의 1이면은 3.9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나야 되고 교차가 일어나서 콜옵션이 지지받고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방 가격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콜옵션의 방향은 없는 것입니다. 상방의 방향은 상방의 방향으로 확률은 떨어지고 이제 하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수 시점은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방으로의 그 맥점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상대방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상대방 가격대에서 이렇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양쪽 옵션이 상대방 가격대에서 갇혀버렸습니다. 어, 제일 크게 갇히는 범위는 어 결국에는 다시 어, 콜옵션의 고점이 5.09 니까이 정도까지 가겠죠 푸드옵션의 저점이 2.81 이니까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음. 서로 상대방 가격대로 진입해서 장마감때까지 양옵션은 상대방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오늘은 진폭이 4.65p로 꽤컸습니다 어, 진폭이 오늘 조짐으로 봤을 때 진폭이 꽤큰 변동성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야공옵션 프리미엄 속도 변화는 증가 감소의 속도는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275, 어, 울장에서는275 행사가 혹은 272 행사가에서 치열한 양 옵션 싸움이 진행되면서 한쪽 옵션이 아주 빠르게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방향이 지금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콜 옵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감소될 것입니다. 만일 272 행사가에서 콜 옵션이 지지받는다 그러면 아마 그때 콜 옵션이, 콜 옵션 프리미엄이 빠지지 않을 텐데, 반대로 여전히 콜옵션 프리미엄이 빠지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 하방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가가 교차하면서 상대방 가격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 카페에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의사항은 제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